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 입니다. 오늘은 유기농 통밀빵으로 담백한 에그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마요네즈나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 에그 샌드위치가 아닌 향신료 세가지를 사용해서 좀더 클래식하고 깔끔한 맛의 에그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았어요 조금 이국적인 맛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클래식하고 아주 담백한 에그 샌드위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샌드위치에는 통밀빵을 사용해 주었는데요 테두리 가장자리는 이렇게 잘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는요 크루통을 만들어서 나중에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맛있어요 초간단 크루통 만들기도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만드실 분은 이 영상 상단 링크에 제가 걸어 둘테니 그 레시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에그샌드위치 간단한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마요네즈와 디종 머스타드, 소금과 후추, 그리고 만들면서 오늘의 향신료 세 가지도 보여 드릴게요. 저는 2인분을 만들 거라서 달걀 6개를 준비했어요. 완숙으로 잘 익혀진 달걀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 주는데요. 바로 으깰 거라서 예쁘게 벗겨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껍질 벗길 때는 조금 찬물에 삶은 달걀을 식혀 두셨다가 벗겨주면 훨씬 수월하게 잘 벗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껍질도 깨끗이 벗겨진 요 달걀들을 곱게 으깨 줄 건데요 저는 오늘 포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달걀을 으깨 주었습니다 곱게 곱게 으깨 줄수록 먹을 때 조금 식감이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포크를 사용해서 달걀을 으깨 보니까 이날 팔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과정이 좀더 포크 사용보다는 길 수도 있지만 아, 달걀을 삶으신 후에 칼과 도마를 사용해서 으깨주시는 편이 훨씬 팔에 무리는 안 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날 메쉬포테이토 만드는 포테이토 메셔도 사용을 해보고 팔이 조금 아파서 음, 조금 힘들었는데요. 다음에 달걀 샌드위치를 만들 때는 저도 칼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이제 으깨준 달걀에 마요네즈를 한 바퀴 둘러줍니다. 그리고 디종 머스타드 반스푼을 넣어 줬고요 잘 섞어줍니다 소금도 조금 뿌려주고 후추도 넣어 주었는데요 오늘 후추는 통후추가 아닌 입자가 고운 순후추를 사용했습니다 달걀이 으깨지고 부드럽기 때문에 입자가 더 고운 순우추가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해서 그냥 드셔도 너무나 맛있는 에그 샌드위치가 될 텐데요. 저는 오늘 좀더 색다른 클래식한 에그 샌드위치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집에 있는 향신료를 한번 넣어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요 딜을 넣어보면 어떨까 맛이 너무 궁금했는데요 티스푼으로 반 정도 넣어 주었는데 이 달걀과 향긋한 딜 향이 잘 어우러져서 조금 더 이국적이고 고급스러운 맛의 그런 에그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통밀빵에 양념에둔 달걀을 올려주고요 빵 한쪽면에는 마요네즈도 조금 발라줘서 에그 샌드위치를 오늘 완성을 했어요 요딜 에그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게 커피랑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바로 파프리카 가루를 뿌려 주었습니다 아마 요 파프리카 에그 샌드위치는 누구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요 에그 샌드위치 여러분 꼭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제 그릇에 플레이팅을 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향신료 파슬리를 먹기 전에 샌드위치 위에 뿌려 주었어요. 데코도 되면서 오늘 함께 넣었던 딜과 파프리카와 같이 어우러져서 오늘 정말 맛있는 한 끼를 먹었던 것 같아요. 커피도 핸드드립으로 천천히 내려 준 다음 향긋한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함께 오늘 향신료를 넣어서 더 풍미 있는 에그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심플하지만 근사한 한끼, 이렇게 에그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향신료를 넣어서 그런지 좀더 특별하고 색달랐던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